안녕하세요. 건강에 노래하자 보컬 살롱 베코입니다. 자, 여러분 뭔가를 배울 때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첫 단추를 잘못 끼는 겁니다. 발성에서 첫 단추라고 한다면 후두 내리기 일명 목 열기입니다. 이목 열기라는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 이렇게 성대를 벌리려고 하거나. 이렇게 혀뿌리를 아래로 둘러주며 목을 조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하게 들어버린 습관을 아주 쉽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V입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후두를 내려주게 되면 후두 내부에 있는 근육 조직들이 짧아짐에 따라 성대도 짧아지게 되고 그렇게 짧아져서 두꺼워진 성대는 전체적으로 잘 다치게 됩니다 거기에 호흡을 과하게 사용하게 되면 성대가 벌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목을 열어주고 작은 크기로 소리 내는 걸 주의해 준다면 우리는 저음에서 고음까지 성대가 잘 다친 상태로 호흡... 이런 식으로 성대를 쭉쭉 늘려줄 수 있게 되죠 다시 말해 처음 셋업 동작에서 목을 잘 열어주고 적당한 소리의 크기를 유지할 수 있다면 성대가 잘 다친 상태에서 여러 성구들을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목렬기라는 감각이 잘못 오해되어 성대 벌리기 혹은 혓불이 눌러주기로 잘못 습관이 되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후두내리기를 수의적인 운동으로 통제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마치 보디빌딩에서 고립을 가져가듯이 후두를 내린다. 라는 운동 그 자체에 너무 집중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렇게 후두를 내린다 라는 수의적인 운동이 아니라 <웃음> 이렇게 하품을 하려고 했더니 나도 모르게 후두가 내려갔네 이런 식으로 불수의적인 운동으로 컨트롤 했어야 되는데 말이죠 모든 운동에서 가장 설명하기 힘든 게 자연스럽게잖아요 이목열기라는 발성의 첫 단추를 이렇게 긴장이 들어가게끔 잘못 껴버린 사람들의 경우 정말 고치기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성 질환이나 근긴장성 발성 장애가 언제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위험한 습관이죠. 그런데 V라는 발음으로 이걸 아주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라고 한번 해보세요. 라고 발음을 해주시면서 혀가 어디에 위치하게 되는지 자연스럽게 한번 느껴보세요. 맞습니다 혀의 앞부분이 아랫니를 감싸고 있는 잇몸 바로 앞에 위치하게 되죠 그렇게 우리는 라는 자음을 발음해주는 것만으로 후두를 내려주기 위해 혀뿌리를 이용하여 아래로 후두를 찍어 누르던 그 습관을 아주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마치 프랑스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자 그럼 V라는 자음에 어떤 모음을 합쳐서 툴을 만들어주는 게 효과적일까요? 다양한 모음들을 조합할 수 있겠지만 제가 추천하고 싶은 모음은 바로 워입니다. 우와 어 모음은 포먼트가 낮은 모음입니다. 다시 말해 자연스럽게 낮은 후두를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음을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와 우워 이렇게 이중 모음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여줌에 따라 우우 우우. 이런 식으로 생기는 긴장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어떠세요? 혀로 후두를 막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혀뿌리가 입천장에 가까워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내 맘대로 잘안 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라는 툴을 연습해보시면 분명 큰 변화 있으실 겁니다. 아니 그런데 나는 이 피아노 스케일 어떻게 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노래 MR을 틀어놓고 연습해보자니 노래를 부를 때 습관이 너무 계속 튀어나오고 레슨을 받으면서 실시간으로 교정을 좀 받고 싶은데 아 그러자니 조금은 부담되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보컬 살롱의 멤버십 기능이 열렸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연습생을 포함한 그 상위 등급으로 보컬 살롱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오늘 배우신 VOR라는 툴을 멤버십 전용 동영상을 보시면서 효율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남자는 1옥타브 도 여자는 1옥타브 파에서 단순히 위로 올라가는 그런 스케일이 아니라 혀뿌리를 아래로 눌러 목을 조여 주며 성대를 강하게 닫아 오셨던 분들은 남자 2옥타브 솔라시 여자 3옥타브 도레미 이 부근에서 그 습관이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자 3옥타브 도부터 여자 3옥타브 파부터 하행으로 한번 내려와 볼거예요 이런 디테일한 설명과 함께 스케일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스케일과 함께 툴을 연습할 때 대부분이 놓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의 길이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스케일 패턴 말고도 중요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아주 짧게 때로는 레가토를 유지하며 길게 no, no, no, no, no, no, no. 이렇게 음의 길이도 중요하고요 때로는 정박으로 <목> 때로는 밀리는 박자로. <목> <목> <목> 이렇게 목적에 따라 음의 길이와 박자도 조절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습하기에 최적화된 연습용 동영상을 보컬살롱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보컬살롱 시즌2라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여기 멤버십 등급에 따라 어떤 혜택이 있는지 정리해놓았으니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